안녕하세요 복숭아단 여러분 신비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가디언테이즈의 신규 콘텐츠 농장과 원정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떤 콘텐츠들인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장과 원정대는 13월드 용사교의 시험캐스트를 클리어 후에 세계탐산선에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장을 살펴볼까요? 농장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무와 암석이 있는데 이런 나무와 암석을 부숴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재료는 제작 재료로 사용되고요 이 나무와 암석들은 매일 영0시에 재생성됩니다 이렇게 모은 재료들로 우선 건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농장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제작대에서 제작하시면 되는데 특정 건물들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레벨업을 할수 있으며 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기능이 강화됩니다 건물의 최대 레벨은 레벨 5입니다. 또 제작대에서는 농장을 꾸밀 수 있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쁘게 여러분들의 농장을 꾸며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농사입니다. 우선 텃밭을 제작대에서 만들어 농장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배치된 텃밭에서 씨앗을 심습니다. 심기 모드 전환으로 한 개씩 또는 여러 개씩 심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텃밭에 심어진 씨앗은 가디언테이즈의 각종 컨텐츠에서 스테미나를 소모해야 성장합니다. 씨앗의 성장을 위해서는 총 120개의 스테미나가 요구됩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낮은 확률로 특수 작물인 신비한 황금꽃이 자라납니다. 신비한 황금꽃에서는 유물 상점에서 재화로 사용되는 황금꽃잎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비한 꽃을 수확하면 신비한 가루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신비한 가루는 유물의 보조 옵션을 부여하는데 사용됩니다. 차! 불과 나무는 필드에속했는데 텃밭에서 심는 씨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바로 원정대입니다. 신규 PVE 콘텐츠. 새로운 모험을 찾아 원정을 떠나는 PVE 콘텐츠입니다. 원정대 월드는 여러 개의 지역으로, 지역은 여러 개의 교구로 구성됩니다. 진행에 따라 각 지역과 교구가 순차적으로 오픈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용사교 테마의 1지역이 오픈됩니다. 이후 지역은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보여 아 자꾸 날리를 누르네. 아 근데 바빠요 그게 오 깼다. 근데 32만 점이 풀인가? 그리고 이렇게 다음 이제 후보생 7등급 후보생 조건을 클리어하면 다음 교구 이제 이이 이 교구죠? 지역 말고 여기 이 교구로 아니 이 교구로 갈수 있는. 입장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물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대장간에서 이제 할수 있거든요 유물 4종 음. 공격력 증가 치확 증가 방어력 증가 체력 증가 나머지는 옵션이 다 똑같고 음. 이렇게 유물을 착용하면 유물 착용 시에 착용한 캐릭터의 항마력이 증가하는데 여기 보면 항마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채워야지 디버프를 풀수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입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항마력이 합산되어 원정대의 항마력이 결정됩니다. 대장간 여기서 음. 빛나는 가루 이 빛나는 가루 아까 씨앗으로 얻은 거 가루로 이제 보조 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옵션이 이렇게 많아요. 보조 옵션을 음. 획득할 수 있고 유물 계승 스톤으로 재료가 되는 유물의 보조 옵션을 다른 유물에 계승할 수 있고 대신 같은 종류의 유물만 계승됩니다. 계승되는 재료의 유물은 계승받을 유물보다 희기도가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스테이지보다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이 지도 조각은 원정대 스테이지 시 클리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항마력 높은 거 봐. 뭐야? 오고. 2단계 어, 너무해. 빨간색 하나야. 아. 아니. 아, 손 떨린다. 안 돼. 제발. 어. 아. 마일리지라는 타협점도 있기는 한데, 아, 좀만 뽑고번만더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i 0 30, 30, 30, 3 안 빛나는데? 이거 이성... 이성 아니야?